주택과용 단말기 월패드입니다. 출입문을 여닫고 가스나 전기를 제어할 때 많이 씁니다. 단말기 현관 앞 방문자를 확인하거나 세대간 영상 통화도 가능한 카메라가 내장됐는데 이 카메라가 해킹되었습니다. 국내 아파트 638개가 침입돼서 내부 공간을 촬영한 촬영하고 그 영상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세대만 전국에서 40만 4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단말기 카메라를 통해 실내에 민감한 사생활 영상과 방문객들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피의자는 보안 전문가 30대 남성 A씨입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 일부는 해킹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에 유출됐습니다. A씨는 과거 수차례 단말기의 해킹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경각심을 제고하기